저희 첫 번째 리멤버 옥션이 S1 지방법원 2019 타경 513999.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화성시 8탄면 유람리 444의 1번지입니다. 공장의 토지가 706평, 건물이 441평인데, 실제 건물의 이제 내용이 등기된 공장은 241평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0평은 저제시외 천막가주시험 공장 이런 겁니다. 감정이 이제 14억 7,473만 6,200원이고, 한번 유찰되어서 10억 3,231만 5천원입니다. 한번유찰됐는데 팔리기는 14억 8,500. 101%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몇 명이 들어왔냐면 18명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거죠. 이것도 이제 낙찰인도 JS컴파니 하니까 뭐,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겠지만 법인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이 706평의 토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3년 전에, 2019년 9월 1일이니까 거의 3년 전이죠. 이때 12억 4,869만 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평당 이제 176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지금 여기에 나온 공장이 말이죠.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공장이 대지가 250평, 검평이 90평 되는 공장이 9억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가 870평, 검평이 260평 되는 공장은 25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950평, 검평이 360평 되는 공장은 28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공장 건물하고 땅하고 이렇게 이제 프리를 해보면은 950평에 뭐 평당에 한 300만 원, 870평도 이것도 뭐 평당에 한 300만원 정도 잔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도 뭐2한 1, 2억짜리 정도는 이제 되는 공장이다. 그런데 14억 8,500만원을 낙찰됐으니까 살인 기분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기쁘게 주순 그런 택이죠. 8탄 같으면은 이제 저 여기에서 더 남쪽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편이죠. 그래서 공장의 가격은 우리가 이제 이 매물로 나온 공장들하고 쭉 비교해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이 공장을 산 사람은 JS 컴퍼니는잘 샀다. 지난번에 가격을 애초감정가에 조금 넘기는 게 아마 그 작전에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